2002년 6월 14일 중국 귀주성에서 커다란 바위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 바위는 약 2억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바위라는데요. 바위가 그렇게 오래 묵었다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500년쯤 전에 쩍 하고 갈라졌다는군요. 그리고 그 벌려진 틈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 발견되었으니 바로 이 문자들입니다. 이것을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며 천연님이 확실하다고 밝혀져서 세관을 놀라게 했죠.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문자를 여기에 썼을까요? 우선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공산당이라고 써 있네요. 뒤에 한 글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내에서는 이 다섯 글자만 보도하고 있으니 저도 더 이상 풀이하진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다만 서예인으로서 이 글씨체와 스타일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자를 서서함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으니 이게 원래 한자인 번체자인가 아니면 문화대혁명 이후의 간체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중국 공산까지는 원래의 번체자인데 당자만 간체자로 쓰여 있습니다. 간체자는 1964년 이후에 나오는 자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대에 누군가가 쓴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서에서는 옛날 서가들도 간체자형으로 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꼭 근대의 저작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저는 예술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첫인상은 어린애가 쓴 글씨처럼 획이 비뚤비뚤하고 못쓴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술적 심미안이 있는 분들은 이런 글씨를 보고 확 매료되곤 하죠. 예술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창 혈기왕성하고 인성은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는 글씨에도 겉멋이 잔뜩 들게 마련입니다. 이런 글씨는 언뜻 보기에 멋있어 보이나 자꾸 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을 잡아끄는 매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품과 더불어 글씨도 함께 녹익은 대가들의 작품을 보면 겉멋은 확 빠지고 다시 천지나무로 돌아간 경우를 많이 볼수 있죠. 이러한 작품들은 사골육수처럼 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이제 서체를 판별해볼까요? 우선 글자의 우측 어깨가 올라간 것으로 보아 이건 해서체입니다 그리고 당자에서는 해서 특유의 갈고리도 보이므로 틀림없이 해서가 많네요. 그런데 해서도 시대별 지역별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양순이나 안진경 등의 당나라 해서일까요 당대의 해서는 아주 깔끔하게 정제되어 있는 반면 장다섯 글씨는 이렇게 정제된 글씨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북위시대의 해설일까요? 음... 이 글씨는 북위시대 원진묘지명인데 이런 유형도 아니군요. 굳이 꼽자면 북위시대의 정희압이와 비슷한 것도 같네요. 같은 해서이긴 하지만 장자석의 글씨는 다듬어지기 이전의 원시적 풍모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유사한 서체를 찾자면 신라시대의 봉평비와 맥을 같이 하는 듯합니다. 투박하고 질박한 느낌이 꽤 닮아 있죠? 그 다음으로는 역시 신라의 적성비의 느낌도 엿보이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담백한 서풍을 굉장히 애호하기에 상자격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임서를 해보고 싶지만 중국 공산당을 쓰긴 모호하니 그 글씨의 기운만 가져와 좋은 뜻의 단어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천부 인권 하늘은 사람에게 삶을 선택하고 누릴 기본적 권리를 주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권이 돌아와야 할 세상 모든 나라에 이 마음이 닿길 기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